네, 저는 지금 금연 6개월 차입니다. 반갑습니다. 한국타자님입니다. 아, 오늘은 또좀 신선한 주제로 네, 여러분들 찾아뵙게 됐네요. 어, 네, 흡연자였고요. 지금 이제 담배를 끊은 지 6개월 정도 됐습니다. 아 손도 안댄 지가 이제 6개월 됐다는 거죠.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은 카메라를 켜게 됐어요. 저는 이제 담배를 한 22살? 네, 군대에 있을 때부터 좀 많이 피기 시작했어요. 그러니까 22, 스3 24, 2물 26. 한 5년 정도 피웠네요 네. 사실 뭐 엄청 헤비하게 피진 않았고요 사실 막 그렇게 많이 피는 편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오랜 시간 꽤 주기적으로 네 담배를 피웠죠 아무래도 이제 군대에서 이제 부대 안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저희 중대가 훈련이 좀 많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훈련 끝나고 이렇게 한대 피우는 게 조금씩 이게 습관이 되면서 네, 자연스럽게 이렇게 담배를 좀 피, 피우게 되었는데 어 바쁘나? 아니 안 바쁜데 어편집나어 어 조금만 있어봐 아니야 아니야 한 30만 있다가 내가 알려줄게 어어 어쨌든 예 어디까지 했더라 <웃음> 작년에 제가 특히 좀 담배를 많이 피우게 됐어요 여러가지 뭐 인생에 좀 <웃음> 변환점이 있었던 해여 가지고 담배를 피웠는데 이제 얼마 전 작년 이제 10월 11월 쯤에 아 이건 진짜 끊어야겠다 라고 딱 결심을 하게 되었죠. 그리고 지금은 완전 그냥 생각도 안 하는 상태예요. 무엇이 금면을 어, 결심을 하게 만들었나?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저의 건강과 제 가족의 행복이 완전히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담배가 몸에 해로운 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혼자 아픈 거는 상관없어요 제가 아프거나 그런 거는 그제 선택이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만약에 제가 이제 흡연으로 인해서 어떤 병이 걸려서 뭐 병원 입원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건 더 이상 제가 아픈 것만으로 끝날 일이 아닌 거죠 저는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게 되고 제 가족들이 저를 챙겨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저는 병과 싸우게 될 거고 제 가족들은 저로 인해서 자신들의 온전한 삶을 살수 없게 되겠 그게 지금 저의 부모님이든 나중에 저의 배우자든 나중에 저의 자식이든 저는 정말 건강하게 제 가족들과 오랫동안 함께 살고 싶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런 생각을 물론 다 하고 있을 거예요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담배를 끊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와중에 제가 담배로 인해서 자기관리를 굉장히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흡연의 그 최대 단점이 뭐냐면 흡연을 해야 한다는 그 사실 자체예요 그러니까 뭐 흡연을 해서 뭐 어디가 아프고 뭐가 안 좋고 냄새가 나고 이거는 둘째치고 그냥 그냥 흡연을 해야 돼요 시간을 내서 어디 흡연을 할수 있는 장소로 가서 흡연을 해야만이 이제 직성이 풀리는 거죠 전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물론 담배 피우시면서도 자기관리 잘 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안 되더라고요 특히 이제 뭐 하나 끝나면 담배 많이 피우잖아요 뭐 밥을 먹었든 수업이 끝났든 뭐 운동을 끝냈든근데참 해야 할게 산더미인데 뭐 하나 조그만한 거 끝날 때마다 그 구실을 찾아가지고 내려가서 담배 피우고 또 올라오고 하는 게또한대 피우면 어때요 사람이 되게 좀 나른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면 또 늘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게 반복이 되니까 사실 저는 정말 죽을 때까지 자기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항상 그런 마음을 가 갖고 왔었는데 제가 담배를 피는 이상, 그거를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. 네, 그래서 또 담배를 진짜 끊어야겠다라고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있던 와중에 진짜 결정적인 일이 하나 생기는데 어떤 거냐면 이제 친한 친구들이 있어요. 그 무리가 있는데 그 친구들 중한 명만 담배를 안 피고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나머지는 다 담배를 피는 거예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술자리 이런 데 같은 데 가면 담배를 피러다 같이 우르르 나가는 거죠. 그한명한 한 친구 빼고 그러다가 그 친구가 저한테 어느 날 갑자기 아 나도 그냥 너네 따라 담배를 한번 펴볼까 이런 말을 하는데 저 거기서 충격을 먹었습니다 아니 저와 제 친구들 때문에 그 친구가 담배를 배우게 되고 혹여나 흡연자가 된다면 저는 죄책감이 엄청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의 그 한마디에 저는 난 앞으로 담배를 절대 피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해버렸어요. 좀 웃기고 좀 오바일 수도 있는데 그 친구 한마디가 저한테는 엄청 크게 다가왔거든요. 왜냐면 이게 끊기 어렵다는 걸잘 알고 있으니까 사실 이 담배 끊기가 얼마나 힘들어요. 그래서 막 금연 클리닉도 있고 막 이렇게 상담도 받으러 다니고 국가에서 지원도 해주고 그러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그 친구가 그 얘기를 하는 상황에서 아다 니는 피지 마라 하면서 저와 나머지 친구들이 계속 그냥 피게 된다면 100% 그 친구도 피게 될 거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. 나머지 친구들이 비난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. 그냥 제가 금연을 그 생각하고 있던 와중에 그 친구의 그말 한마디 아마 네가 정말. 불을 탁 집힌 거죠 그게 언제냐면 작년에 제가 이제 제주도 한달 살이를 하고 딱 돌아왔을 무렵이에요 사실 작년에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이 좀 많아지게 되면서 특히 제주도에 가서도 참 담배를 많이 폈었거든요 거기서도 맨날 끊어야지 끊어야지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딱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 진짜 그냥 딱 뭔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저도 신기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만 하다가 그 친구 말 한마디 때문에 이렇게 결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게참 신기한데 어쨌든 그날을 계기로 저는 지금 담배를 정말 손해도 안 대고 있고 쳐다도 보지도 않고 있고요. 이제 그렇게 한지가 6개월 차가 되어가네요. 근데 이 영상에서 저는 여러분들께 제가 담배를 끊었다. 제가 금연을 성공했다 라고 말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. 담배를 한번 피게 된 이상 비흡연자라고는 절대 할수 없어요. 그냥 금연을 하는 거고 죽을 때까지 담배를 참는 것 뿐이죠. 진짜 담배를 일정기간 핀 경험이 있는 이상 분명히 나중에 어떤 시점에 또 담배가 생각이 날 때가 올 거고 흡연을 해봤기 때문에 다시 손대는 거는 정말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왜 굳이 올리냐면 여러분들께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나 금연 중이다 나 지금 담배 끊고 있다 나 지켜봐 달라 원래 그렇잖아요 혼자서 그냥 마음만 먹으면 하다가 실패하면 그만이지만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질러버리면 보는 눈이 있잖아요 내가 공표를 했는데 내가 하겠다고 이렇게 의지를 다 잡았는데 그냥 쉽게 무너질 순 없잖아요 제가 항상 그런 식이거든요 뭐 1일 1영상을 하겠다 매일 한달동안 아침 라이브를 하겠다 그런거 다 먼저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만이 제가 다시 의지를 다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금연 6개월차라고 도와달라고 영상 올리게 되었습니다 뭐 담배의 나쁜 점 이런 거는 제가 말할 필요도 없어요. 그냥 솔직히 백해무익이에요. 근데 금연을 그 결심한 이상 성공하고 싶고 정말 저의 행복과 저의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앞으로는 정말 손안 대고 싶단 말이에요. 근데 물론 그게 쉽지 않겠죠. 분명히 유혹이 올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결심을 했고 제 결심을 여러분들과 이렇게 나눔으로써 좀더 제가 잘 지켜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. 한 5-6개월 안 피워보니까 좋더라구요. 진짜 좋아요. 돈도 아끼고 담배 피러갈 시간에 다른 일도 더할수 있고 맨날 느꼈던 그 입안의 텁텁함과 그런 냄새 같은 것도 없고 어쨌든 제가 금연을 성공하는지 아닐지는 제가 죽을 때까지 지켜봐야 솔직히 아는 거기 때문에 장담은 못 드리지만 어쨌든 저는 더 이상은 필 생각 없습니다. 절 도와주세요. 제 앞에서 담배 피우지 마세요. <웃음> 네, 그러면 이제 이거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? 뭐, 하여튼 제가 네, 저 열심히 담배 끊으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<웃음> 지켜봐 주시고 혹시 또 금연을 그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와 함께 힘내서 우리 건강을 위해서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조금 더 굳은 결심으로 나아가 보자고요. 그럼 오늘도 저희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좋은 하루 되시고요. 내일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